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폴드3 폴드3 나왔을 때최대 장점 중 하나였던 펼친 화면에서 S펜을 쓸수 있다 펼친 화면에서 S펜을 쓸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펼친 화면에서 메모를 쓸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 드디어 S펜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언언성을 질르면서 같이 등장했던 이 S펜 커버 케이스 무려 8 5 0 0 0원짜리 정가 8 5 0 0 0원짜리 커버 케이스에 대한 짤막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어, 스포츠3 구매를 하고 나서 예약 구매를 하고 나서 삼성닷컴에서 미리 팔길래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이제 나오면 폴드3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안 샀는데, 천만 다행으로 폴드3를 사고 나서 이제 구매자한테, 어, 신청을, 삼성 멤버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버즈와, 버즈2와 같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안산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짜로 줬는데, 개인적으로. 공짜로 줬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전혀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아쉬웠던 점은, 이제 갤럭시 폴드3는 초창기에 나올 때부터, 출고될 때부터, 이제 가장자리, 와 이쪽 전면 케이스 그 다음에 안쪽 케이스 전부와 바깥자리 가장자리 부분에도 이렇게 다 필름을 보호필름을 붙여줘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고 이게 기술이 좀더 발전했는지 보호필름 특히 안쪽 이 넓은 화면 펼친 화면의 보호필름을 물을 닦고 일정 시간만 조금만 지나도 원래 부드러움, 되게 부들부들한 건데, 느낌이 되게 부들부들 해가지고 먼지도 잘 닦이고, 물로 씻고도 다시 이렇게 보건력이, 부드러운 보건력이 돌아와서 되게 좋았는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이쪽에 출고 당시에, 여기에 다 가장자리 이렇게 보호필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이게 사람 손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필름이, 붙여 져 있는 필름이 이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보호필름이 어느 순간부터 뜨기 시작해서 케이스를 끼고 있다가 이제 청소 일주일에 저는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려고 뜨면 이미 이렇게 뜯어져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 보호필름이 들락날락 거려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이게 앞쪽 이거 커버 케이스도 이제 이것 때문에 더 들떠서 결국에는 부러지는 결과를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호 필름이 여기도 붙어 있는데 지금 이만큼은 이제 들떠가지고 자른 상태고 이것도 이미 들뜬 상태여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생 폰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 점은 좀 아쉬웠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폴드4가 또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여기는 조금 더 붙여주거나 아니면 그냥 안 붙여주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 이게 한한 한 달?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2주 정도 쓰다보니까 이게 거의 다 뜯어져 가지고 저다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S펜 무려 85,000원짜리를 공짜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구매자 폴트3 구매자한테 이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쓰겠다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흰색 매트 커버를 쓰고 있었는데 제 예상대로 개인적인 예상대로 이게 전면 커버 이게 이제 되게 이게 폴드 1에 비해서 폴드 2나 3는 이제 전면 화면이 이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자리 케이스가 고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가장자리 이쪽 여기 가장자리 회색 이 가장자리와 이쪽 엣지 부분에만 있어가지고 이게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힘도 약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쪽이 딱 탈부착이 안 돼가지고 탈부착이 안 되는 느낌이 있었고 이 까만 부분이 여기에 이흰 회색 여기 부분에 딱 붙어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한한달 정도 쓰니까 이게 톡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이거에 비해서 폴드1, 폴드1 짜리, 그때 폴드1 샀을 때 이, 줬던 이 몽블랑 케이스를 보면, 이거는 폴드1 때는 이제 화면이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나마 아래 위로 딱 잡아주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오래, 쓰, 지금도 현재까지도 고장 없이, 부러짐 없이 잘 쓰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폴드3는 훨씬 커져가지고, 화면이 커져서, 결국에는, 전면 커버는 커버 케이스는 이제 부러져서 버렸고 이제 후면만 쓰고 있는데 후면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장착했을 때는 카메라 가독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물질이 묻어도 그냥 이거 물티슈로 여기만 닦아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문제가 이제 앞, 앞에는 앞 없고 뒤에는 있다 보니까 이게 잡았을 때이 단차가 발생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불편합니다 이 놨을 때도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고 그래서 이제 저 이게 케이스도 뒷면 커버 케이스도 빼버리고 이제 생폰으로 쓸 예정입니다 물론 생폰으로 쓰면 이 단차가 카메라가 톡 뒤에서 단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와서 도 약간 흔들리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감안하고 그냥 생폰으로 쓸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왜 불편하냐 문제 이거 한 가지는 좋은 게 이게 그나마 여기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식으로 슬라이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케이스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갖고 날릴 수 있습니다. 이게 커버 케이스고 폴드3를 장착을 해보면 여느 다른 명암지갑 케이스와 다르 똑같이 바로바로 바로 인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여기 부분 이 S펜이 갖고 있는 요 부분 이 힌지 부분 힌지 부분에 여기가 저는 이제 케이스가 85,000원짜리니까 여기 안에 조금이라도 이제 자석이나 아니면 이제 딱 고정 이렇게 했을 때이 힌지 부분을 덮을 수 있, 덮어서 고정해 줄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으나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덜렁덜렁거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덜렁거려요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여기 S펜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덜렁거리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딱 고정해줬으면, 여기가 고정이 됐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이 흰, 여기 앞면, 이 커버 케이스 부분 앞면, 여기만 이렇게 잘라버리고, 볼 때마다, 이볼 때마다 펼쳐야 돼가지고,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부분만 이거 잘라버리고, S펜하고 같이 들고 다닐까 했는데, 고정도 안되고 자르기도 애매해서 1차로 불편했고 2차로는 이게 고정이 이 힌지 부분에 S펜이 고정이 안되다 보니까 이게 펼쳤을 때 펼쳤을 때 손가락 한마디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 정도의 공간을 더 잡아야 돼 가지고 그리고 뒤쪽으로 잡았을 때도 이렇게 잡았을 때도 S펜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도 이렇게 같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자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남다 보니까 이거 걸리적거리까 그러니까 들고 다닐 때마다 펼칠 때마다 이 걸리적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쳤을 때도 이한 뼘이 남아서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해가지고 잡을 때도 그렇고 이게 좀 불편해 가지고 고정이 고정이 딱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타 다른 케이스와 다르게 한 뼘이 더 남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한 하루 정도 계속 써봤는데 펼칠 때마다 이게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케이스 그냥 고정되는 이런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나 매트 케이스는 이게 이렇게 덮어주면 이제 딱 요것만 이렇게 이이 부분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까 보시는대로 이거는 이제 S펜 커버 케이스는 이렇게 펼칠 때마다 이렇게 불편함이 좀 배가 되있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는 이제 그냥 어디 팔기도 그렇고 중고장터에 팔기도 그렇고 이거 주기도 좀 그렇고 주위에 폴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요 부분만 이제 슬라이드 할수 해서 이제 빼서 이거는 이제 전혀 안 쓰고. 그냥 보관하고 이거 펜과 폴드3와 펜 케이스와 펜. 펜만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S펜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광고에서 보듯이 S펜이 이렇게 나오고 나와서 뚜루루루르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이것만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에는 어떻게 불편해 가지고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볼펜 볼펜서 클립 부분 이렇게 이 클립 부분이 고정이 돼서 양복 안주머니나 아니면 주머니에 넣어서 고정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게 아니어서 어 뭐, 삼성 멤버스에 잠깐 살펴보니까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클립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다가 요거를 하나 샀습니다. 따라란, 이렇서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다이어리, 공책이나 다이어리 같은데 이제 볼펜 고정용으로 쓰는 놈인데 쿠팡에서 찾아보니까 1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클립이 있고, 클립이 있고, 이걸 케이스까지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또이 펜촉이 상할 수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펜촉이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케이스랑 같이 가지고 다니는 게더 좋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를 사서 이제 마이 안주머니나, 아니면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말에 사가지고 그때 좀 더워가지고 옷차림이 얇을 때는 바지 바지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다녔는데 그래도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이게 고정력이 없어가지고 좀 가끔 달릴 때나 뭐차 타고 앉았다 일어났을 때 이런 데가 가끔 이제 걸려 가지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만족 중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제 폴드4가 비슷한 컨셉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어, 수납이, S펜 수납이 기술적한 대로 폴드3처럼 안 된다고 할 시에는 차라리 요거 케이스보다는 이 여기 마개, 이 펜촉을 할수 있는 이렇게 마개 와, 더불어서 여기 S펜 위쪽에 삼성 로고 안 보여도 되니까 클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다닐 수 있, 편하게 펜만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게. 케이스 굳이 필요 없이 이제 펜만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이 샤프나 이렇게처럼 이렇게 똑같이 클립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이 자체로만 갖고 다녀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언제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외국 외계인 고문은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삼성 내년에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